안녕하세요. 유진성 명약입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성과 신사에 아무 매달려서 오랜 삶을 그곳에 매달릴 수 있는데 오늘은 사주에서 일간 없이 지지만 가지고도 유추해 볼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지지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고 매일 식감만 연불 외듯이 왠가, 또 그것만 가지고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현재 겪었던 사주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기회생입니다, 기회. 다음에 이것은 병자입니다. 병자. 축월입니다. 축. 축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술씨입니다. 술씨. 술식. 일간을 모릅니다. 일간을. 자, 일간을 모르는데 이 사주에서 일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십성에서 얘가 뭔지를 모르겠죠. 그런데 대운에서 경진 대운에서 이분이 어땠냐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경진대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저한테 물어본거죠 자 경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간이 지금 제가 저는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일간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간을 보자 천간에서 경금은 오행상 금을 이야기합니다 차갑겠죠 진월이니까 습하고 차갑겠죠 근데 얘가 자월이다는 거죠. 자월. 겨울철입니다. 일간을 모르고 얘가 십성이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춥습니다. 그러면 이 일간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추워요. 한 겨울입니다. 자월이니까. 대온에서 경진대온이 들어왔습니다. 경은 차갑죠. 차가운 성질이죠. 얘가 천간에 들어와서 뭘 잡냐? 오행상 갑과 을을 잡습니다. 갑이 돌으면 갑경 상충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갑이 힘이 있으면 상충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힘이 약할 때는 충을 때립니다. 두 번째 을이 돌으면 을경 합으로 자기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과 을이 있으면 어쨌든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까겠지요. 만약에 병과 정이 있다. 그래. 병정이 있을 경우에는 병과 정이 있을 경우에도 얘가 워낙 차갑죠. 습하죠. 그런데 자월이니까 냉하죠. 힘이 엄청나죠. 축 얘가. 그러니까 병정이 있어도 얘는 뭐냐면 마치 엄청난 폭군처럼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러면 경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십성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경이 두름가동생 키포는 뭐냐? 음에 기주고 하겠죠. 토생금 해줄게. 얘는 오자마자 자기 색깔을 자꾸 딱 드러내자고 토생금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나 경금은 만족을 못하죠. 어차피 너는 걸짝 이렇게 보겠죠. 자, 그데이 병화가 왔어요. 병화. 얘가 딱이동이니까 얘는 벌써 제동을 걸죠. 맞짱 한번 뜰려고 눈에서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경자 원래 힘이 약한 놈인데 힘이 약한 놈이 예민한 놈이 경자 이 거대한 놈한테 덤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에서는 이것 봐라 이게 뭐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얘는 병화는 뭐냐 힘만 줄 뿐이지 감히 도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냥 매기 죽어 있겠죠 자그면 얘가 누군지 모르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죠 어쨌든 얘가 두름과 동시에 천간은 차가운 냉한 기운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때 육천이 언제 뭔지는 뭐지만 이놈은 어떤 불량감자다 이렇게 보겠죠 자칭이 들어왔다 대원에서 시작하니까 겨울인데 진이죠 춥죠. 근데 얘는 봄이죠 어쨌든 왔어 머리가 꿈틀꿈틀 하려고 했겠죠 진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냉한 경운 경우, 습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뭐냐면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죠.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진이 자에 진이 들어왔을 때, 진이 해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일이 축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해석이 되죠데매 십성만 이야기. 얘가 십성에서 얘가 뭐라고 예를 들면갑이다 그러면. 가니면 편재가 들어왔어요. 그럼 편재가 들어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좋냐, 사나, 나쁘냐 길하냐, 흉하냐 어느 자리냐 얘가 들어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는 좋고 어느 자리에서는 나쁘겠구나 어차피 사주는 공존한게 인생은 흉과 길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오늘 아침 기분이 좋았는데 가다가 뭔가 누구와 접촉사고를 하다안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돼줘야겠죠 자 그런데 얘가 여기서 보면 은 갑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갑술이다면 은 당연히 여기는 기축에 해당이 되겠죠 기축 자 그러면 경진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땠냐 얘가 천관에 들어와서 얘도 힘을 못써죠. 얘는 얼른 열가 붙겠죠. 얘가 갑경충을 하겠죠. 근데 얘가 힘이 있을 때는 짱짱하고 좋은데 얘가 지금 힘이 없어요. 갑목 자체가. 갑기 하반 상태고 힘도 약한데 얘가 들둘가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뭘 들이대냐. 이럴 때 십성을 들이대는 겁니다. 얘 입주는 정관이네요. 정관이니까 여자이니까 여명이니까 남편이네요. 이렇게 보겠죠. 또 여자니까 정관이지만 얘가 두르면서 식상이죠. 식신상관이 강하죠. 힘이 있으니까. 식상이 강하니까 당연히 관을 극하겠죠. 양쪽으로 관이 극하니까. 관이 극하고 또 갑경 상충이 되니까 얘가 못 살겠네요. 하겠죠. 그때 경진대원에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진이 들어와서 진술상충도 떼고 경금에서 정관 자체, 여기서 상관이죠. 상관이 결국 정관 자체를 극해버리는 것이죠. 금금목을 찾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좋지 않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거 없어도 충분히 이건 갖고 유추해보고 해석이 다 됐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십설을 들을 테니까, 그때서, 아, 얘가 누구였구나. 남편이었구나. 남편 이때 골로 가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구나. 왜? 사주가 습하고 모든 것이 내가니까 우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이고 살았겠구나. 벌써 딱 나오는 거죠. 가슴 아팠네요. 이게 나오겠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모, 이모 대운이 있어요. 이모, 이모. 이모 대운이 있을 때 하고, 개미 대운이 있을 때 하고, 이때가 어떻습니까? 이모. 얘가 이미 들어왔죠. 참가 그럼 얘가 축구 대는데 얘가 어떻습니까? 이때는 얘는... 이만 테 이미 빨렸어요. 힘이 없어요. 나 죽어요. 나는 개수만도 못해요. 이 개수만도 못한 겁니다. 이때는 물량 자체가요. 개수만도 못하네. 얘가 워낙 빨렸기 때문에, 빨랐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또 해석을 해야겠죠. 얘가 모른다 해도, 얘가 들어왔다면, 얘가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설령 얘가 모른다 해도 또 보자 오가 두르면서 임은 들어왔습니다. 얘가 두르면 수의 균 자체가 맞지 얘는 거의 힘이 없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힘이 막강하고 얘가 두르면서 해가 좌우상충되고 추구원진규모 인오술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겠죠 어느 쪽은 좋냐 얘가 옷술하고 얘는 엄청난 힘을 했겠지 그전에는 얘가 술속의 정화와 무토가. 술 속에 있는 청와 부투가 엄청난 악전 구투 속에서 예를 들면 힘을 쏟아주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힘이 부족했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옷을 합을 하니까, 힘이 좋아졌잖아요. 천군 만마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짱 뜨겠다는 게얘들라고 얘는 누구한테 의존하나 얘한테 의존했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살만 났다는거지 얘가 어느 자리인가? 열월일식 직장 자리, 직장 자리, 직장 자리. 그럼 승진 합격이 있겠네요? 승진 있겠네요? 사업장 자리는 뭐냐? 가게 하는 사람 사업장 자리죠. 사업장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 이때 이보대운의 이분이 가게 사업일. 음식점을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좀잘 됐는데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체인점을 하자 해서 이분이 이걸 체인점을 가지고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와서 체인점을 하자 해서 이때 큰 돈을 버는 분입니다. 그래서 개미대원에 들어와서 여기서 현재 개미대원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크게 건물을 이분이 확보하신 분입니다. 현재 건물을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분입니다. 자 얘가 들어와서 자우상충 변화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이 대한다면, 오가 들어와서 얘한테 자우상충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짱 뜨자, 이걸 얘기했죠. 와가 들어서, 오가 들어서 축한테 뭐냐, 너 변화해. 너 이제 변화, 얘, 얘한테 있으면 안 돼. 이제 나한테 들어와줘. 내가 너 도와줄게. 도와줄 테니까 축이 뭐냐, 그래, 나좀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 나도 일정한 역할을 할게 하는 거지 여기에요 나도 여기서 핀만 줘봐라 나한테 얘가 너무 축하 이러면 자축합을 해도 나한테 영 도와주지를 않았는데 얘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도 얘하고 결별하고 와주라 이걸 얘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얘가 변화해요 이때는요 어느 자리에서 주거 자리에서 이때는 뭐냐면 누굴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추구원진 기운이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가 좋지 않아요 괜찮아 이때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겠죠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얘가 미가 들어올 때는 어떤 미대원에서는 개미 얘도 힘빨렸죠 미가 들어오면서 얘너 꼼짝마 하겠죠 얘가 들어오면 꼼짝마 죠개면미하을 해서 좋은 기운 얘가 쭉 전에 축쓸때 사명사하면서 얘가 특히 여기에 엄청난 토의 기운 자체에서 화기를 또 더욱더 주니까 화토를 크게 확장시켜주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는 바로 땅, 흙, 부동산, 이 건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두 대원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현재도 그렇게 큰 건물을 수여하고 있는 분이 부동산을 수여하신 분이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부분을 이해하느냐는 십성 갖고 평생 십성 갖고 염불 내지 말아라. 십성 갖고 염불 내지 말고, 그 십성 갖고 염불할 시간에, 그 시간 갖고 이걸 좀 공부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되냐? 자가 있겠죠? 자가 있습니다. 오가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축인이겠죠? 진사가 있겠죠? 미신이 겠죠 술을 해봐겠죠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대운이 올때 자가 들어올 때 자를 갖고 있는데 축이 들어올 때 자가 있을 때 축이 있지만 축대운이 들어올 때 자가 있을 때 인이 들어올 때이 부분을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정관 평관이 불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 이 정확히 해석이 돼. 자가 자가 불하는데 어떻냐. 자가 자가 불하는데. 자가 있는데도 얘가 위치에 다르다. 얘가 자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가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병, 오 어, 자가 있다. 예를 들면 이때는 병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자는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때는 이미 얘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거지요. 죽고 있을 때 개미 대웅이 들어오면 어떠냐 종 전에 개미는 좋았는데 개미 대웅이 들어올 때 얘는 작살 납니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떠나서 얘를 떠나서 얘, 개미 대웅이 들어오면 이미 얘는 작살 났는 얘가 누구냐 그때 들이대는 거예요 육친이 누구냐 이때 십성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축이다 그러면 기축이면 얘가 뭡니까 재성에 해당이 된 거죠. 아, 돈 문제, 붙인 문제, 시어머니 문제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축이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자가 들어는 거. 이거 다릅니다. 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제가 이야기 이런 공부를 해봐라. 자, 축이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자가 들어오는 거하고, 자축합이 들어오는 거하고, 축이 있는데 자가 들어오는 거하고, 자가 있는데 축이 들어오는 거하고, 자축합은 똑같은데, 이거 많이 다릅니다. 이게 해석에 대한다는 거죠. 똑같은 자축합인데, 이걸,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이게 이해가 대한다는 거죠. 축이 자가 돌 때, 작아 있을 때, 출이 죽을 때, 인이 돌 때, 묘가 돌 때, 진, 사, 오미, 신뉴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사주를 봤을 때따다다다다닥 치고 있고 이 사주가 막 꿈틀꿈틀 기어내는 겁니다. 기어다녀 내일 이야기해 주라. 내일 이야기 해달라. 막 꿈틀꿈틀꿈틀 나와요. 이것을 모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니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엉뚱한 말 짓거리한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덕담이 나가는 거지요 사주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가야 합니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가 사주 상담하면서 그런 소리 합니다. 가장 나쁜 놈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면, 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쫙쫙나오죠 그럴 때 이게 자가 들어올 때, 축이 들어올 때이 글자를 만약에 얘기하면 자가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호랑이, 대원에서 미가 들어올 때 잠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세운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세운을 놓고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이리도 대원과 세운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를 놓고 보죠 그러려면 이 부분이 해석에 대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걸 해석해야 합니다. 축기 진을 만날 때, 진이 축을 만날 때, 진 속에 있는 때축 대운이 돌어가고축 있는 상태에서 진 대운이 들어온 고 전혀 다른다는 걸 이야기죠. 또이거요 이런 부분이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살과 관련된 보면 그때 착착착착 치고 넣어보는 것도 잡아라서 살 작용이 되느냐 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볼수 있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에 대한 거 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줄줘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선 가지고 소설 쓰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은 백날 천날 공부해도 딱 사주 들리면들이려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출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석에 대한 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